자 이번 제품은 아주 새로운 거죠 이번 거 놀랍습니다 이번 제품 제가 또저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영화를 볼때 스피커를 이용해서 많이 듣기는 합니다 엄청나게 빵빵하게 그리고 게임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이번 제품 엄청나게 인테리어로도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심플합니다 뭐야외에서어큰 집이든 뭐 가게 이런데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렛츠고 짜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제 a b 이라는 거고요. 이 제품이 어, 볼릿 MP3 플레이어 with USB SD 카드 다 읽혀지는 건 앰프 같은 거죠. 자, 전원을 한번 눌러봅니다. 전원 잘 들어와요. 깔끔하죠? 자, 여기서 저는 엄청난 큰 놈을 준비했습니다. 다트... 아, 이런 센 놈이에요. 엄청 큽니다. 이 녀석 뒤에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스피커 라인이죠. 이 스피커 라인 선을 자, 연결해서 이놈과 연결합니다. 예, 소켓 있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 스피커 라인 두 개가 있으면 되고요 자, 사운드 어떤지 궁금하시죠? 봅시다. 자, 먼저. 꼽아 봅니다. 자, 꼽았구요. 사운드 어우 좋아요 빵빵합니다 자 불과 지금 이거밖에 안되는데요 사운드를 더 크게 지금 지금 집이 전혀 가옵시다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라인을 어 접사가 지금 잘안 되나?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풀로 당기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빵 빠단 얘기입니다. 자, 이 녀석, 이 녀석은요. 바퀴가 달렸어요. 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어때요? 둘.